울진군은 지난 10일 한국항공전문학교 울진비행훈련원과 한국항공대학교 울진비행훈련원, 부산지방항공청 울진공항출장소, 울진산림항공관리소, 울진국유림관리소와 산불 방지 공조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업무협약을 체결한 6개 기관은 산불 진화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으로 산불 초동진화 태세를 확립하는 등 대형 산불로의 확산 우려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입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산불 발생 시 유관기관 정보 공유 및 신속한 상황 전파와 산불 초동 진화를 위한 국사유림 공동대처, 울진군 산불 현장 지휘본부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상호 협조 등이며 이번 협약을 통해 울진군은 산불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물론 소중한 산림 자원을 한층 더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울진 비행훈련원은 비행교육과 훈련 시 상공에서 산불 발생 상황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어 신속한 산불 신고 체계 구축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산불 상황 시 조기 진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박재용 산림 힐링과장은 이번 산불 방지 업무 협약을 통해 6개 기관이 산불 발생 시 상호 간에 긴밀하게 협조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울진군이 산불 대응 태세를 확립하고 유기적인 산불 공조 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여 소중한 산림 자원을 대형 산불로부터 원천 차단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